이어 취재진이 휴대전화 원본을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오늘 조사받으면서라며 말꼬리를 흘렸다. 또 범행 당시 약물을 사용했느냐, 2016년 수사를 받을 당시 뒤를 봐준 경찰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정준영은 최근까지도 불법 촬영을 했느냐? 단톡방에 공유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 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29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준영이 올린 영상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영상이 촬영 유포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방송 촬영을 위해 최근 미국에 머물러 온 정준영은 지난 12일 오후 귀국했다. 경찰은 같은 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경찰은 정준영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검, 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동영상 범죄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 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도 이날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함께 설립을 준비하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클럽 아레나 전 직원이자 이후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일한 김모씨 등과나 눈 카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을 수사 중이다. 또 승리와 함께 대화방에 있던 인물인 유리홀딩스 유대. 표도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9, 이하 뷰밀라 2019분 는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2일 출연이 정의였던 정준영은 소속사 요청에 의해 출연이 취소되었으 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뷰밀라 2019 분측은 새롭게 두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해당 라인업에는 정준영의 이름이 빠져있 앞서 지난 11일 sbs 팔류수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빅뱅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정준 영이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sbs가 입수한 대화 내용은 2015년 말부터 약식 개월 분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논란이 가열되자 정준영은 KBS 2 1박 21, TVN 잔네투어 현지에서 먹힐까 등 출연 중이던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점 준영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방송 촬영차 해외에 머물고 있던 정준영은 이날 입국간 가수 정준영이 빅뱅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 포획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측은 경찰 수사대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사 메이크와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송해 당사의 신규 레이블인 레이블M 소속 가수 정준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소속사는 지금도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준영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정준영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사 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sbs 8뉴스는 11일 정준영이 일명 승리 채팅방 속 주인공이라며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여성과의 성관계 등을 불법으로 촬영해 카톡 단톡방에서 지인들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확인된 피해 여성만 최소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